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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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곳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은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간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과 행위를 둘로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야고보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혀, 말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결국 말의 변화, 이 말을 통해서 이 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써 증명이 되는 삶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평상시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뭐 우리가 조금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 삶 중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말이 많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뭔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말을 많이 하세요 어, 보통요 저도 그렇지만 어, 자신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나 어떤 사건이나 혹은 찍힌 영상이나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의식을 가지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의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런 CF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세월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 문구가 떠올랐을 때 대부분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여자도 남자기 나름이다.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다. 이걸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 이 문구를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안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안된 거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 문구의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남자는 여자긴아 나름이다 즉 여자가 남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느냐 어떠한 말투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상대방의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피치 강사가 있습니다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에요 예, 저는 이분을 한 1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기 전부터 그분이 CBS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통할 것인가라는 이런 소통 전문가로서 강연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팬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아, 저분은 왜 성공하지 못할까 유명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감동을 주었던 어떤 울림이 주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이쁜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 진짜 알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이쁜 사람을 만나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머리에서 돌파민이 돌아서 돌파민이 돌아서 황강물질이 있어서 모든 말이 이뻐 보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고 해요. 대신 그 사람의 모국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이쁜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모국어라는 건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는 말 가정 안에서 내추럴하게 하는 그 말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이쁜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말 중에 살아보면 얼굴 얼마 못 가라고 하는 얘기 다진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늘 사람과의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장 가운데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또한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요 내가 어떤 말을 내배드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을 집에 들어왔는데 집구석에 왜 이제 와?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머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남편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내에게도 메이크업밖에 못해라고 보다는 아이고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한, 한 조언을 받은 게 있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뭐라고 조언해 주셨냐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마주보고 사모님만 마주보고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라고 하래요 그래서 몇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분위기가 좋아질 듯 했는데 결국은 그게 유지되지 못했어요. 가만 살펴보니까 아우, 뭐 그런 것까지 <웃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에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그 전날에 원수같이 싸웠어도 서로 보듬어줄 때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그 원리 그게 입술의 건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의 전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에는 어떤 이사전달의 수준을 넘어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라틴어소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한다예요 즉 우리가 내배낸 이 모든 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 담고 있는 것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당시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라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입으로 독을 내뱉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참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참된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혀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뿜어져 나오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으며 그것의 믿음은 참된 것인지 것인지 알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말의 성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교우에게 또한 때론는 불신자들에게 어떠한 말로서 어떠한 표현으로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로라 우러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교훈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하게 혀를 관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어, 야고보 사도는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야고보가 일절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스스로입니다. 야고보도 말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야고보가 스스로 먼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더큰심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선생을 대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시 선생이라는 이 직위는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 서 특히 라삐의 역할이죠. 가르치는 자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지위적으로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격과 자질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자꾸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비하시키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허위로 과장되게 설명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났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오 반응이 좋아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MSG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각돼야 되니까 자꾸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교육받지마 저 사람에게 배우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 내 말이 진리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지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오르게 되면요. 누가보다 듣는 역할보다는 어디서 가르치고 말해야 될 입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어,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동역자들 모임에 가면 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신 교육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약간 이제 어중중한 나이에 좀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어,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제 경험담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긍정을 해주고 뭔가 잘 듣는 것 같으면 뭔가 강과 쓸개를 다 끄집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하는 것이 사람의 좀 본성인 것 같아요 당시 야구보도 그와 같이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 선생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 그것이 기준이 되어 너가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허투루 가르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책임을 곁안고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하게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실수가 많아요. 연약하고 실수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까? 말에서 많이 실수를 하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준 상처는 되돌릴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는요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생이 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는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죠. 저도 가르치는 자이지만 저도 가끔씩 어, 말을 하다 보면 하, 멈춰야 되는데. 이 수다 본능이 멈추지 않아서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밤을 꼴딱 새면서 어머 헤어질 때 우리 전화로 또 얘기하자 뭐 이런 은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야고보석가 말하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고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여기서 온전함은 어떤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성숙하다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해 혀에 온전함 그리고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어린아 같이 그냥 먹여 준저 쪽쪽 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하고 마지막 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서길 소망해요. 그런데 이 성숙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훈련이 뭐라고요? 이 말의 훈련, 말의 변화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요 오늘 말이 주는 파급력과 힘이 무엇인지 를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 우리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홀스, 이 말입니다 말에게 제갈을 묻는 것은요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갈을 물음으로써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수가 말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톤, 수만 톤의 배들도 요 성장이 움직이는 이 작은 키 하나에 자로나 우로나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혀의 놀림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슨 비유를 합니까? 작은 불씨와도 같대요 비록 작은 불이지만 이 불에는 어떤 포텐션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포텐션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 하나를 홀라당 태우고 먹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말에는, 우리들의 말에는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가장 강력한 말을 합니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혀를 잘못 쓰는 건 지옥불을 끄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내 혀를 잘못 놀리면 내 자신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불구덩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악한 것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혀다 그러니 혀의 놀림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서 신중을 가지 않으면 결탄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삶의 굴레라고 말합니다. The course of our life. 우리 삶의 모든 정체의 수레바퀴가 엉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혀의 잘못된 놀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꼬인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지옥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옥불에는 우리가 악인들이 영원히 들어갈 형벌의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체석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생 자체가 풍지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근데더 심각한 얘기는 7절과 8절입니다. 이 혀를 굳어도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가 있고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근동에서는 또한 헬라니즘 문화에서는 동물들을 길들였다고 해요. 동물들을 길들임으로써 우리가 인간은 위대해. 우리 인간은 뭔가 탁월한 것을 증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길들임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길들여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은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문제는 뭐냐면요 쉬지 않고 악과 죽이는 도구로 계속 토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누구의 혀입니까? 우리의 혀예요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 향하여 오늘 지금 야고보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난요 결국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완성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0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시인이 선포합니다.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혜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성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져야 되는 기도는 내 힘으로 이 혀를 관리할 수 없으니 주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께서 님 원하시는 입술과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보 사도는 더 심각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9절과 12절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삶의 영역에서 함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를 풀어내는 의도로서 우리의 입술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예요? 말이잖아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도달 서면 또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가정 안에서 직장의 사업터에서 이 입에서 독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야구보 사도의 말을 좀 정리해보면 읽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 우리의 혀는 부정해 길들일 수도 없어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보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침묵 수련하라는 거구나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거룩이고 성숙이구나 라고까지도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읽어봐도요 야 그러면 어쩌자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 참된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이 기간 동안에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몇번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과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좀 읽기 원합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운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일느니자이두 네. 구절의 핵심적 단어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독한 게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라 말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자 야고보사도가 우리의 혀를 기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것이 통도로 나오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에 따라서 내 온전한 행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고 독하고 음란함과 방탄함과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입술로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고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입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살아 역사시는 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나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멈춘 것이나 경청할 때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삶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본질적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입술을 부정하게 놀면 안 돼. 그래. 내가 선한 것만 얘기해야지. 입꾹 다물고. 음, 오늘도 지킬 거야. 지킬 거야. 지킬 거야. 며칠이나 할수 있을 거야. 여는 며칠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삼일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누가 쿡 찔러요. 화난 일이 확 생겨요. 그러 어때요? 우 예! 욱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 나는 주님을예배하고또 가정 가서는 악을 토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생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주의 말씀인 거예요 10편 1편의 말씀에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요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입술은요 주의 복음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자리 잡고 성장할 때 말씀으로 내 삶을 먹일 때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입술이 주의 거룩한 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채울 때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내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 수밖에 없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채워지니 그전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 그전에는 한탄하고 불만을 토하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 찬양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두 번째로 우리는 뭘로 채울야될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삶이 어떻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서로 불만을 토하고 서로 비방하고 차별하고 악한 말을 토해내느냐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나를 우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되새긴다면 그것을 날마다 그 은혜로 채운다면 우리 입술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다세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세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근을 더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받으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창조의 입술 그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은 번영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삼사식에 일단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거룩을 향해 훈련하며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비하며 주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자로 세움받길 갈망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길 예수구의 통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